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고코인 탐사단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스포츠 PED 라고 하는 그웹 어, 인데요 이 앱도 있고 그 웹사이트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어 무료 nft 를 받아 가지고 트론을 매일매일 두개씩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어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 코인을 얻을 수가 있나 싶어서 일단 어제 하루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2.1개의 트론을 얻었고요 요거를 전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송된 값이 이와 같이 두 어, 개의 TRX를 일단 보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어, 입금은 되는구나 이제 싶은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 이제 그 30개의 트론을 줘요 이 30개의 트론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굿즈라고 하는 거를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지금은 제가 지금 구매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없고요 어, 30개의 트론을 가지고 기본 NFT를 구매를 할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진행을 합니다. 구매를 하게 되면, 여기 언에 들어가면 내 장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기능을 보면요. 일단은 여기서 아, 우리가 무료 nft 를줄 테니 한번 맛을 보십시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 준것 같습니다 어이 기본 nft 를 가지고는 5일 동안만 이제 작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달성률에 보면 지금 20%에 지금 육박을 해 있죠 그래서 어, 5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보상이 2개의 트론을 트론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걸어야 되는 걸음수는 30만 보고요 여기에 현재 당장 전 67,000보를 걸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게 웃긴 게 뭐냐면요. 아 그러면 67,000보를 6만 여보를 걸어야지 어, 두 개의 토론을 받는데 이거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아 어, 여기 여기 내 장비에 보시면 요거 확대해서 좀 보면 여기 카운팅이 자동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내가 따로 걸을 필요가 없이 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 휴대폰으로 설치를 하니까 자동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 또는 내가 또 걷게 되면은 또 자동적으로 또 이게 걷는 그 이제 진동수 만큼을 또카운팅은또 또 따로 대기는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이걸 그냥 어 뭐랄까 어한번 접속을 하고 따로 이제 돌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나중에 오 후에 열 개의 트론을 이제 받을 수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내 수입에 보면 현재 트론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보면 P D라고 하는 토큰이 따로 있습니다. 어 원명칭 자체가 스포츠 PED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PED라고 하는 것이고 어, 맛보기로 트론을 이제 획득을 할수 있으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PED 토큰을 같이 획득할 수 있는 구제인 것 같아요 이 PED라고 하는 것은 NFT 모드를 통해서만 이제 수행이 되고요 어, 트론 기반의 이제 코인으로 어, 확인됩니다 총 발행량 자체가 3천만 개 밖에는 되지 않아서 희소성에 어, 그런 것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어, 재미삼아, 일단, 서, 저는 일단 해서 일단 해봤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10개의 트론, 어, 그냥 한번 가입해서 그냥 하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